엠포 자체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 아, 아, 네, 보스 엠포 자체 어. 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온다. 좋겠다. 존나 없어. 어디 있래? 나님 어디 계세요? 저컨테이했고 예, 보스 맞아요? 예. 하나컷. 맞아 맞아요. 보스 맞아요. 근데 보스로 엠포를 들릴 일이 없는데. 영인가? 핥랑... 아, 님. 아, 리설 긴... 아, 애초에 보스 자체가 엠포를 안 들어 쟤는. 그러니까 저게 딜이 잘안 합이 안들지 이러하는 드렌딩. 돌아갈게요. 메단님 쪽으로. 컨테이너고 둘. 저기 정비소로 갈게요. 어. 죽으려나. 빨리빨리. 저 빠. 얘 외부로 외부로 나왔어. 외부로. 얘 외부로 나갔어 가면 어디? 저 지금 그 뭐냐 그 1대박. 아나 쏜다. 누가 쏜다. 나 다운. 나구아니지그 아, 앞에 있는 거. 나 죽었잖아, 지금. 저저 정비소. 저 정비소. 아 뭐, 이거 뭐야? 아, 아니야. 보스 보았네. 아 로그가 떴어. 로그. 아, 로그야. 로그. 아. 로그. 로그, 로그.